어, 야, 근데 뭐해? 나 사진 사진밖에 남는 거 없어. 캠핑 오자해서 왔다만, 뭔 하루 종일 사진 찍냐? 준비나 하고 놀자. 야, 아. 알았어, 이거만 하고. 음, 음. 아, 어, 진경아, 우리 사진 좀 찍어줘. 알 <웃음> 필요하면 필요하면 어을라고 어떠 포즈로, 어, 포즈로 찍으라고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이제 앉아. 어? 너님들이 친히 마음먹고 데리고 와줬으면 멋있는 청소를 더할 것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또짜내가고 진짜. 진짜. 아, 그래도 시키면 다 하잖아. 야. 내가 요리할게. 그러면 너가 냄비를 가져오고 너가 감이랑 진짜. 테가져오너 근데 뭐 썰다 할줄 언제 하냐? 뭐 언젠가 하겠지. 그냥 얘가. 하지만 아, 왜? 그래. 뭐, 응. 그냥 이것저것 바쁘니까. 어. 너 연애할 그런 정신이 없어? 응. 어. 호주는 응. 싫다고안 하네? 하지 말라. 빨리 들이대. 호주 응. 사출 해야지. 호주 응. 사출도 응. 좋잖아. 나더 좋아. 취했어? 너 먹지 마. 아. 어. 나나 어. 진실게임 하자. 어때? 음. 너희끼리 놀아. 머스니, 얘네 음료수를 좀 따라주고. 나는, 나 여기 진짜 너무 좋거든? 나 구경 하고거 와, 여기 진짜 예뻐. 어. 아, 대박. 혼자 있어면안숨지한 야, 그냥 가서 데이트 하자고 해. 뭘 돌려가고 있냐? 뭐 사과라도 깎냐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야. 야, 그러니까 네가 목소리인 거야. 물론 가. 지금도. 아, 공감 있잖아, 저기. 어? 에 비켜줄게. 비켜줄게. 나 일어나. 자, 일어나. 가. 아, 아, 그래, 라야 뭐야? 같이 찍어. 같이 찍어.